돈 벌었다 음, 오늘 조금 벌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벌었거든요 맛있는거 사먹을거예요 오늘 여유부부님께서 요 프리마켓에서 금속류 악세사리를 파신다고 해서 아 목마르네 손님 안오니까 목이 바삭바삭하네 오늘 손님이 안오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손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세트로 네, 사라. 네, 네, 네, 네, 네. 와. 어떻게요? 네. 네. 예. 제가 나아이니다 여러분 <놀람> 지금 저희는 오늘 다 합해서 음. 뭘할 거냐? 뭐 합니까? 저희 악세서리 판매합니다. 아, 프리마켓에서 판매할 건데 와이프가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요. 갈게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와물 색깔 튀긴다. 여러분 <웃음> 여기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0시 아무도 없어요. Hello. 어디다 어 티다마리네. 오, 티다말리네큰 테이블인 네 같은데. 마리네 오, 티다 d 리네 오, 티다마리네. 오, a 네 오, 리네 <김치> 자, 뭐... <김치> 야, <dissolve> 오, <김치> 여러분, 여기 지금 큰 테이블. 한 1m짜리가 어 100이에요, 100, 1 0 0 hello. 작은 게 70. This yeah. 아, this is mine. sorry. <웃음> <김치> 아 이거 고래에들어가요아 아, 음. 무조건 다 파는 거는 이제 안지제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일단 큰 거는 100, 작은 거는 칠십입니다. 알았어요 바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지금. Now I'll get it. Okay. No problem. No problem. It's no problem for you. Thank you very much. 저 돌을 주고 왔어요. 저 돌을 닦을 거예요. 돌 주고 왔습니다. 내가 처음 그래도 도을 평평한 돌 엄청 잘 줘서 왔다. 물론, 물론, 장난 아닌가. 역시, 우리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딱 보기 좋게, 되게 상대편이. 프리마켓은 처음이라 저도. <웃음> <웃음> 네.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품은 한 서른가지 안에 좀더 있으니까 30가지인데 네, 뭐똑같은거니 음. 안해 일단 그렇습니다 팔거예요 오늘 싹다때팔거예요안 다 맞아요 알이파이 <웃음> 보시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요만큼 여기딱크시네 가요. 테이블이 한쪽에 한 12개, 13개. 그러니까 총 30팀이 안 되네요. 네. 지금 그런데 사고 있습니다. 예, 네, 머리가 흩 날리네요, 오늘. 아, 목마르네. 손님 안 오니까. 목이 바삭바삭 타네, 오늘. 손님이 안 오니까. 아, 저작권인데빅삑 노래 나오네. 제가 한 시간만 자리를 옮기지 만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는 오. 없었어요 파는 사람도. 어 어. 지금 어. 딱한 5분, 10 10분 전부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응.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온 것도 응. 있을 거예요. 그래 맞죠. 어차피 모으니까 사. 어. 그게 이쁘죠. 어. 전전 이거. 우리가 마수거리 하나 해줄까. 그러니까. 짜. 아유 뭘맞맛쓰 반지는 좀 비싼데요 언니 네. 아니 아. 또 비싸데 비싸, 또 비싸데 걸렸어 많이 비싼가 본데 아니 많이는 안 비싼 자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첫 손님 한 번만 아.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여기 쳐다보고 아니 반지 아, 아, 아, 아. 아, 예. 아니 반지 느꼈어요 아아아 언니 뭔가 친지 얇다 이거 기본적인 한7 정도인데 장사 잘 하시는데 아하하하하 마 만원 일나라 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친구입니다. 예, 저희만 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다들 서로서로 서로 사주고 좋은 분위기. 우리는 혼자. 이렇게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죠. 답합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인기 많은 디자인이 있어서 그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디자인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기 응변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잠시 휴식 시간 겸 불러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세서리도 많고. มีเนื้อชาตัวหมูหม 와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 사실라고잘 <사주려고. 목소리도> 팔립니까? <목소리도> 아예 거의 다 팔려가요 지금 덥네요 그도 재밌네요 <목소리도> 보세요 그늘이 어떻게 딱 지는지 미쳤어, 딱 저기만 햇빛입니다 저기만 <웃음> 음식도 팔더라고요. 제 와, 맛있 와! 바로 받았네. 맛있다. 이소다어디서나주왔어요 여기. 제가 주워왔어요. 받았아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싸다이집싼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세시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시부입니다. <웃음> 저기로 갔다. 고치! 많이 했다! So cute! 지금 <웃음> 저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근데, 무조건 이 바다 쪽 말고 하실 분들은 이쪽 잡으세요. 그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신인데도 지금 여기 딱 그늘이 안들어와 네. 미쳐요 미쳐 저쪽을 잡으세요 다들 근데 거의 음식점인데 뭐 파라솔 들고 오시든지 반대쪽으로 하시든지 이쪽 하지 마세요 이렇게 카페 고맙습니다 고 그냥 바로 끼고 가실거죠? 네. <웃음> 네. 제가 옥기 <홍기> 남길게요 네보고사 <웃음> 네. <웃음>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거의 다 팔았어요 네. 좋으신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금요일 이집트 다 프리마켓이 열리는 날입니다 예. 오늘 여유부부님께서 이 프리마켓에서 금속류, 악세사리를 파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프리마켓을 배회하고 계신 두 아르, 아름다우신 와 안녕하세요. 와 장사가 엄청 잘돼요. 촬영해도 되나요? 아예. 제가 한번 골라봐. 사진인 거야?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좀불다 여기. 모양이 뭐지? 얘가 이 찰자에 압출물게 스티핑인거예요 사! 반지랑 이거랑 사일 세트로 사라 어, 너무 예쁘다 아 형님은 어디 계세요? 잠깐 집에 왔어요 이거 카톡이 안보가지 아... 이건 내가 해볼까? 어 한번 해봐 이 남자가 해도 돼요? 남자... 남자랑 이야 어울리니? 뭐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어 저기 죄송한데 저기 여기 여기, 호객하는 여기. 야, 장사수만더좋시네든 아주. Thank you. Thank you v e r 아, 아 여기 이집션은 네. 큰걸 좋아하나 네. 보다. 하려한거 음, 그러면 지금 들고 왔거든요 실버였어요. 왜냐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데 아, 이거 그냥 어. 들어가고 나. 그러니까 도금 도은이 아니라 그냥 실버. 약 비쌀만 하다야 이거. 특히 이거 되게 예쁜 거고. 이건 내가 진짜 나나내 하고 싶었는데. 아. 참고. 그럼. 저 이거 살게요 아스사리 사람 언니들이 꼭이것만하던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찰게요게 아, 손수 편지도 써 주시네. 아, 세계, 세계 여행 지원. 아영이 근데 이렇게 더 위에 파시는 부인을 버리시고 어디 이렇게 서공부하고 왔어요. <웃음> 아, 사진 하나 찍 자 여러분 이 저희는 오늘 지금 몇 시냐면 3시 반입니다. 오늘 10시에 나와서 3시 반까지 한 5시간 반 장사했고요. 5시간 반이나 했어? 네. 지금 보시면 거의 많이 뭐, 나갔어요. 뭐, 얼마 안 남았어. 네, 음. 거의 다 팔았어요. 네.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쁜 걸 컨택한 나의 안목일 수도 있잖아.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문가도 사고 싶다. 아이 아이고, 아이고 다 쓰면 이제 버려야죠, 그죠 여러분. 너무 쓴거 버려야 돼요. 네? 아이고, 아이고, 다 팔았네. 시원하게 오늘. 휴재시간 3시 35분 영업 종료하 갑니다 이제 아이고 갑니다 아이고 쓰레기도 가져가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음, 나 맛있겠다 처음 외국에서 물건 팔아봤네요네 세계... 바다 바로 앞에서 뭐 바다도 안 들어가고 그런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팔고 돈 벌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돈 벌었습니다 맞다 우리 돈 벌었다 음, 오늘 조금 벌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벌었거든요 맛있는거 사먹을거예요 맛있는거 사먹을거예요 네. 일단 오늘 어, 영업시간은 기본적으로 10시부터 뭐한 4시까지 는할것 같습니다 4, 어, 네, 5시까지 할것 같고 어, 너무 일찍은 안가셔도 괜찮을것 같다 한 12시쯤 가셔가지고 음. 바닷가 반대쪽으로 자리가 있으시면 잡아, 잡으셔라 아잡 그리고 돈은 작은 테이블 70파운드 큰 테이블 100파운드입니다 예 지금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저도 오늘 좀 경험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어, 프리마켓은 이상 성공입니다 안녕 들어갔어요